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어, 소장님 어, 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가격을 좀 싸게 뭘 하나를 집을 살수 있다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집을 뭘 언제 사면 되는지 팔면 되는지 이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거를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는 그 순간부터 지금 들고 있는 이 집을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뭘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어, 지리란에, 지리 란에 지리 해신 칸에 보면 최근에 1월 달에 올라온 어, 요 해석이 있어요. 요 잠깐 함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어, 요 문서 제목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40번. 요 문서가 그에 대한 어, 내용인데요. 어, 제목이 뭐냐 했더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제2호.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호가 뭐냐고 하면, 그게 우리가 A 주택, 보통 종전주택 있죠? 그게 있고, 뒤에 사는 집이 이제 신규주택인데, 요두 번째 집, 그러니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신규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보통 권리가 되거든요. 어, 그것처럼, 요런 신규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어, 권리로 이제 들어가는 게, 언제부터인지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을 하나를 사면 조합원만 되면 그게 바로고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지가 주택법 제 2조 제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요 앞에 조항은 요로 요러 요로 한 거를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예요. 요 주택법 2조. 11호 감옥에 대한 거는요. 어, 그에 대한 요 지위는 같은 법,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지정할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어렵게 해놨죠 아마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야? 사업 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일 이후에 하나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새로 집을 산그 지위로 봐 준다는 거예요. 신규 주택을 지도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대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놨죠. 어, 지역 주택 조합 뭐 그걸 하나를 사면 어, 보통 일반 분양권처럼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일이 사업계획 성인일 이후입니다. 음, 이거는 뭐 어느 일정한 또 요건을 갖춰야 사업계획 성인이 떨어지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분양권 하나 가진 것처럼 모든 걸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또 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 지역주택조합에 어, 투자는 실제로는 잘 권하지를 않습니다 40대 때내집 마련할 거라고 사서 60대 환갑잔치하고 들어가면 그나마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주택으로 집을 사는 거더라고요 어, 소장님 주변에 지주택으로 해서 완공대가 입주까지 한 분들이 옆에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8% 이내에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지주택은 어왜 지주택은 저는 뭐제 개인적으로 잘 권하지 않느냐하면 요건을 85제곱미터 이하의 1 주택자까지만 그리고 세대주 여야하고 그죠 어 그런 경우에 어요 지역 주택조합의 자격이 이제 어 살아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주택을 하나를 샀다 그 순간 투자를 하는 내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사슬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한 다리로는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주택이 내가 오늘 샀는데 다른 집처럼 뭐 아무리 넣어도한 5년 안에 완공이 돼서 집으로 얼른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도 되죠. 가격은 그나마 저렴하게 뭐 추가 분담금이 뭐 자꾸 더 늘지만 않는다면 우선 처음에는 저렴하게 일단 시작은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과 그 끝이 그간극이 너무 이제 긴데다가 계속해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여지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도로가에 평당 800만원대 이런거 있죠. 주변에 다른 조합은 입주권 평균 분양가가 뭐한 1100만원 하는데 분양가 800만원대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하고 이런 런그 것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그런게 많죠. 처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토지를 투자할 때는 어, 기획 부동산 땅 이거는 어. 저 산꼭대기죠. 있저산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계획 도로, 선만 빨갛게 꺼서 이 도로도 나야 나는 도로거든요. 계획 도로 뭐 나와 있는 예정 계획 도로 뭐 그런 지도 가져다가 막 주변에 온갖 개발이 다될 것처럼을 원래 프리젠테이션을 프레젠, 하면서 팝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완전히 첩첩산중에내 땅은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금방 사면 뭐장밋빛 정말 뭐 그런 미래 같지만 실제 사고 나면 자손 만대로 이거는 물려줘야 될 그런 산 꼭대기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권하는 땅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주변에 권하지도 마라.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완공돼 가는 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권하는 어떤 그 주택 물론 성공한 케이스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희박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집을 내가 사지도 말고 주변에 팔지도 말고 옆에 이웃에 권하지도 마라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보통 뭐 상가나 이런 데또 투자를 하잖아요. 어, 수익형 모델 중에서는 비즈니스 호텔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호텔 어, 이런 건 정말로 수익률을 거기서 브리핑하는 대로 제대로 끝까지 받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투자도 하지 말고 주변에 권하지 마라.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어, 물론 수익이 나서 뭐내 집을 싸게 마련해서 성공된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뭐또 투자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 뭐 그런 혜택을 누려 마땅하지만 그게 10명 중에 10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어, 주위경보령이 몇년 전부터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왕 사가지고 들고 계시다. 어,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언제부터 어, 내가 양도 세고 뭐고 계산을 할때 주택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뭘 알아야 기준일을 알아야 또 다른 집을 언제 팔고 뭐 언제 사고 또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요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이 1월 7일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들고 계신 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세금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시황에 대한 내용들도 나누고요. 매물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요. 뭐 분양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분양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요 어, 특히 뭐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어,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로 어, 소장님 뭐 주택을 있는데 이거를 뭘 분양권을 몇 개를 만들면 어떻게 뭐 합니까 그러면 아예 상담도 안 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안 합니다 찾아오셔도 그런 상담은 안 하거든요 어, 그런 전화는 조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 이렇게 오늘도 이제 뭐 다른 뭐 브리핑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 부속 토지이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택자한테는 조금 플랜을 짜들이기가 쉬운 그런 매물을 브리핑을 하고 어 매도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려보면 어느새 계좌가 나갔고 돈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위주의 물건들이 조금 편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 어, 그건 아까처럼, 어, 금액이 뭐 8억 9억 이상 큰 금액의 기존 아파트 이런 거는 조용해요. 그런 걸 팔아가지고 뭘 사실 것 같으면 반드시 팔고 난 뒤에 투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게 순서가 맞고요. 어, 그런 집을 안 팔리고 또뭐 이미 거주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면 그 집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어, 그 다음 투자는 아까처럼 대출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되는 뭐한 3, 4억대. 입지 좋은 자리는 3,4억대 그 다음에 초기자금에 조금 몸집이 가벼운 곳은 뭐한 2억 안쪽 정말 또더 자금이 작은 분들은 1억 안쪽에 지득세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라서 1.1%짜리 이런 매물들이 그거는 물건이 괜찮다 싶어서 나화면다 나가고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씩 금매들이 나와 있기도 해요 어 투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부 정책 하에서 가장 또 최선이 어떤 건지 최선이 아니면 또그 다음 차선은 어떤 건지를 찾아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예금 금리가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이게 충분한 투자가 된다. 금융세테크가 된다 할 만큼 금리가 높지 않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누가 돈 잔치하고 있느냐 은행이 돈 잔치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예를 들어 뭐 0.25 오른다. 그러면 기존 은행에서 가져가는 가상금리 이런 거다 보태면 뭐 2, 3%대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어, 전체 국민들, 대출이 없으면 투자를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서민들, 중산층, 이런 분들의 그 고통이라 해야 될까요? 뭐 노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손쉽게 누가 가져가고 있냐? 은행 금융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는 명목 하에 그런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손을 조금 보기는 봐야 된다는 라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교육에 있어서 밤에 교육에 있어서 조금 일찍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